한 사장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.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서울 그 장위동에 백리향이라는 곳인데 여기 그 사장님이랑 제가 굉장히 좀 어,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그 중식 배달 일을 좀 했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형님이세요. 근데 지금 이제 가게를 내셔가지고 장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유튜브를 보시고 형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. 어, 그저 요즘 좀 잘되고 있는 거좀 보기 좋다라고 하면서 뭐 얘기, 인사 나누다가 어, 서울 오면 한번 꼭 들려본다고 해서 오늘 한번 와봤거든요. 근데 여기 또그 당시 또 주방에서 주방장 하시던 형님도 같이 계시네. <웃음> 아, 아, 옛날에 좀 형님이랑도 되게 추억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아유또한 10, 벌써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좀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되니까 반갑고소네요. 여기 형님 보시기에 박 쌤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게? 참 아, 좋은 사람이었습니다. <웃음> 이게 너무 방송 <방석용> 경매트다. <웃음> 너무 방송 <방석용> 경매트인데. <웃음> 여기 형님도 제가 아는 저, 진짜 당시 같이 일했던 튀한 아, 형님이거든요. 운동 선수 운송 선수가 뭔지 알았어 처음에. <웃음> <아유. 웃음> 여러분 제가 짬뽕을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. 차돌 짬뽕하고 좀조그만 탕수육을 하나 먹어볼 텐데 여기 형님도 좀 기억을 하세요 제가 항상 어렸을 때 10대 때는 짜장면만 먹었는데 20대 와서는 항상 저는 짬뽕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아직 기억하시더라고요 넌또 짬뽕이지라고 <웃음> 같이 그저 예전 전남동 저 락궁이라는 그삼신여대 앞에 있는 그 중국집에서 같이 형님이랑 일했었는데 방이 하나 있었어요. 손님들 그 룸처럼 해가지고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 이제 업무 끝나면 상들 다 치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딱 둘이 이불 펴서 잠도 자고 어 그리고 소주도 뭐 방에서 많이 먹고 그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좀좀 좀 남달라요. 어 그냥 같이 일만 했던 게 아니라 어 같이 먹고 자고 진짜 한 거의 1년 정도를 막어 <웃음> 같이 1년 정도를 같이 막 동고동락하고 했었죠. 자 차돌짬뽕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 이 낙지는 예안 <웃음> 나온대요 원래는 역시 여기 와갖고 드셔보실 분들 어, 차돌짬뽕에 낙지는안 들어갑니다. 근데 네, 저 왔다고 특별히 넣어주신 것 같아요. 예. 아... 자 그럼 과연 우리 형님 아. 실력이 안 죽었는지,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어, 만족도 잘 됐고, 면이 다른 일반 중식 면보다 조금 더 가는 느낌이에요. 아 공주파 칼칼하고 제가 좀 짬뽕을 약간 얼큰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걸 아시고 형님이 약간 좀 칼칼하게 해주셨네요 역시 막 불맛이 막 많이 나거나 그런 짬뽕은 아니에요. 근데 그렇다고 맛이 되게 뭐 가늘거나 얕고 그러진 않아요. 충분히 고기 느낌의 국물이 충분히 우러나는 것 같아요. 살짝 조금 묵직해요. 탕수육이 여러분들, 흥이 마을 저랑 이전에 같이 일할 때 거기 탕수육 되게 유명했거든요. 성신에서그 라꿍이라고 하면 탕수육 되게 유명한 곳이었는데, 야, 그때 그 맛이 나는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아, 뜨거워. 음. 아, 뜨거워. 그래. 일단 괜찮은데, 전보다 조금 연해진 느낌이야. 맛있어. 뭔가 좀 맛있네요 아, 아, 아, 아, 여러분 여기는 그 협찬 받거나 뭐 광고 목적으로 해서 온건 아니에요 아, 네. 옛날 형님이랑 일하고 그랬을 때좀 그립고 간만에 형도 뵙고 싶고 해가지고 그렇게 와서 이제 한 그릇 하면서 영상 찍는 거지. 바로 음식에 대해서 뭐 협찬을 받거나 그런 니다 먹고 계산하고, 광고비 따로 받거나 그런 품목 절대 아닙니다, 여러분들. <웃음> <웃음> 오늘 진짜 사용은 어디가 아프되는지 자 여러분들 어,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음. 정말 훌륭하다 아 이거 최고다 라고 하기는 조금 좀 아쉽지만 은 그래도 좀 맛있는 동네 중국집 음.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솔직한 표현으로 어. 그게 비싸지 않고 맛있는 어, 동네 중국집 어, 그런 느낌입니다 혹시 근처 사시거나 여기 배달도 되니까 장위동 사시는 분들은 뭐 배달 식약 거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, 여러분들 아, 네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어, 돈을 끝까지 안 받으시려고 하는 거 어. <웃음> 카운터인데다 놓고 빨리 도망갔습니다아참그 네. 옛날 추억도 형님 보니까 또 옛날 추억도 많이 떠오르고 아... 당시 뭐 힘들었던 시즌 뭐 기억도 좀 많이 나고 근데 가을 바람도 좀 수산한 게좀 감성이 이렇게 좀 젖어지는 애 <웃음> 뭐 그런 날이네요. 음. 물론, 뭐, 같이 일했던 그, 중국집은 이제 없어졌지만, 네. 이제 이렇게 또, 다른 장소지만, 어, 같이 일했던 형님들을 또 따로 이제 또 뵈니까,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좀 나면서, 어. 장소는 없어졌지만, 서로 간의 어떤 추억은 계속 남아있고, 참 좋은 것 같아요. 음. 나중에는 좀 저녁쯤에 차분하게 와가지고 같이 소주도 한잔하고, 그러고 싶네요. 저는 이렇게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가, 예전에 일했던 곳, 이런 데한 번씩 방문하거나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한 번씩 좀 이렇게 만나는 거, 저는 참 굉장히 추천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좋은 기억도 좀 많이 나고, 긍정에 애들도 좀 얻고 가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, 음, 혹시나 여러분들 아직 어, 뭐 전에 일했던 곳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는데, 어, 못 찾아갔다, 이러신 분들은 꼭 방문 한번 해보시길 적극 제가 좀 추천을 좀 해, 하고 싶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님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